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돈가스만 튀기는 내일모레 40 남자입니다 출근길이에요 지하철 4번 갈아타고 가는 길만 1시간 10분입니다 4번 하는 출근이지만 출근길은 항상 설레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올까? 오늘은 얼마나 튀겨야 될까? 오늘은 얼마나 팔아야 할까? 오늘은 얼마나 즐겁게 일할까? 항상 설레이는 출근길입니다 47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은 이쪽에서 우르르 뛰어올 거예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때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때리세요? 저요? 네, 네. 누구를 영상인데 네. 제가 대표님 얘기를 그랬었어요내몸 <웃음> 네. 네. 뭐 감정은 싫어서 아니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야 된다. <웃음> 어, 미안해요 네. 선물 하나 놓고 갈게요 어. 주인님 네. 주인님이 생각하는 돈까스라네아좀 이따 찍으려면 후에 들어오면 돈까스랑저한 a n g a Jimida. Tonka Sanga s 는 n g a Sanga Sanga Sanga Sanga Sanga Sanga Sanga s a n g 생각 a n g a Sanga Sanga Sanga Sanga Sanga Sanga s a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나는 그래서 식당일이 좋아. 에? 눈치 볼 일도 없고 내할 일만 잘하면 돼.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수많은 가게에서 일해봤는데 이 가게의 단점은 너무 바빠. 적당히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바빠. 점심에 1 2백씩 찍어대는데 아 너무 바빠. 살다 살다 와 너무 바빠. 웬만하면 바쁘다는 소리 안 하는데 그냥 너무 바빠. 정말로 맨정신이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일을 못해 내가 정상이다 싶은 사람들은 이 가게에서 일을 절대 못합니다 난좀 정신이 나갔다 싶으면 나 이거 몰랐어 미안나 짧은 오정만 나오려네 컴화나 예배나 짧은 휴바만 나오세요 네참잘 버틸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제정신인가봐요 바빠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시간 정말 빨라 오줌 하다보면 점심시간이네 소위 없나 뭐라고요? 소주 잘리는 <웃음> 거 아니에요? 아까 <웃음> 안 잘려요? 오늘 아까 김장님이 소주 드시자 했잖아요 점심에 소주 드시자 했잖아요 아 제가요? 네, 네. 제가 합니라아 그래요? 네 <웃음> 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웃음> 뭐라고요? <웃음> 제정신으로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곳이 주방입니다 대표님이 매장을 시찰 중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가셨습니다. 얘는 또 자르고, 또 때립니다. 딸리는 학교에 보내고 죽어라 뛰어서 지하철 타고 도착하면 점심시간 뭐좀 하나 싶으면 저녁시간 일좀 하나 싶으면 퇴근이다 너무 시간이 빠르고 행복한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난이 매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가지 조금 바램이 있다면 아주 조금만 한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물론 그냥 그렇다는 거죠 매출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야 내가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만 어쨌든 간에 뭐 사람마다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풀수 있는 곳이 어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먹고 살려고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정직원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알바하다가 배달하다가 와플 팔다가 커피 팔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일을 한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본 건데 나에게 지금 돈까스랑 인생이다. 9시 20분 퇴근합니다 집에 가야지 아, 졸리다 졸려 오늘 하루 도 정신없이 어, 정신없이 돈가스 튀기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바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끝내기 전에 작은 바램이 있다면 조금만 매출이 조금 더 떨어지 어쨌든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오늘 퇴근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서 그냥 계속 다니고 싶고이회사에 오늘도 하루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도 이제 또 출근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봐야겠죠.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돈가스 드시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어,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튀겨드리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술을 먹어보자. 여기랑 막상 이제 올렸는데 소스키우 소금양념 후추양념 왜 저래 이 이런... <웃음> <웃음> <웃음> 누가 끌어요? <할 거야>, <웃음> 거미 <거미군수> 보이시죠? 겁니다. <웃음> <웃음>